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19-20시즌 겨울 이적시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수와 구단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고 이적시장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적이 거의 확실시됐거나 이적이 완료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첼시의 공격수 지루가 인테르로 이적합니다 인테르와 첼시는 이적료를 이미 합의했고 2년 반 계약, 보너스 포함 650만 파운드 정도로 계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루는 이번 주말쯤 인테르로 이적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원조 예능 골키퍼 페페 레이나가 밀란에서 아스톤 빌라로 임대해적했습니다. 리버풀 시절, 골든 글러브를 3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소유한 레이나. 다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볼수 있다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아스톤 빌라는 주전 골키퍼 톰 히트니 부상으로 시즌 아웃. 스티어도 부상인 상태라 레이나의 선발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어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99년생 미드필더 제드송 페르난데스가 벤피카에서 임대로 토트넘으로 넘어왔습니다. 18개월 임대에 5천만 파운드 상당의 선택 이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다면 완전 이적까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또 무리뉴 감독이 선호하는 발이 빠르고 수비 가담을 영리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16-17 시즌 맨시티에서 브랜포드로 이적했던 조하디가 브랜트포드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인 결과 리버풀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98년생 잉글랜드 출신의 센터포워드와 공격형 미드필더 우측 윙어를 소화하는 선수이며 아직은 1군이 아닌 U23 선수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보경 선수가 K리그 친정팀인 전북으로의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임대복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쿠니모토 선수도 전북에 합류했으니 김보경 선수와 쿠니모토 선수까지 전북의 막강 영입은 어디까지일까요 마지막은 선수가 아닌 감독입니다 FC 바르셀로나가 발베르데 감독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키케 센티엔 감독을 선임하였습니다 키케 센티엔과의 계약기간은 2022년 6월까지입니다 레알 베티스에서 온 키케 감독은 패싱 플레이, 공 소유를 중점으로 다루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과연 키케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